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곡은 홀로아리랑입니다. 홀로아리랑은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로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과 닮은 서정적인 곡이죠. 홀로아리랑의 노랫말처럼 독도를 사랑하고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가야금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야금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가야금 조율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중요한 준비 과정인 만큼 매번 새로운 곡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음 한음 정확한 음정이 날수 있도록 튜너를 이용하여 조율을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조율표를 참고하여 조율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잠시 화면은 멈춰도 좋습니다. 조율을 마쳤으면 먼저 선생님의 연주로 홀로아리랑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야금으로 연주한 홀로아리랑은 어떤지 또 어떻게 연주하는지 집중해서 감상해 봐요. 잘 감상하셨나요? 이렇게 고고가야금에서는 배워볼 곡의 악보와 가야금 연주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의 연주 모습을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직접 연주하듯 볼수 있으니까 스스로 가야금을 배우고 익히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제 악보를 보며 가야금으로 홀로아리랑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홀로아리랑의 악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연습곡으로 학교종과 비행기를 배웠고 그러면서 이미 악보를 읽는 법에 대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짚어보고 홀로아리랑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표 위에 0, 1, 2, 8 등의 숫자는 어떤 손가락으로 또 어떤 수법으로 연주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죠. 1은 엄지로, 2는 검지로 줄을 뜯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호가 없는 음표는 기본 주법인 검지로 줄을 뜯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표 위에 숫자 0은 튕김 기호로 검지로 줄을 튕겨 연주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연튕김 수법도 있나요? 네, 5마디와 9마디의 숫자 8로 연 튕김 수법으로 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표 아래의 숫자는 연주해야 하는 줄 번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5마디를 자세히 볼까요? 시 다음에 레를 3번 연속해서 연주합니다. 처음에 레는 검지로 뜯어서 연주해주고 연 튕김 기호가 있는 두 번째 래는 중지로 튕겨서 튕김 기호가 있는 세 번째 래는 검지로 튕겨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주하고자 하는 줄만 정확하게 튕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마디와 11마디를 보면요. 셋있다는 표가 있으면서 한 박을 3등분으로 나눠서 연주해주면 되겠네요. 엄지 수법을 사용하여 연주를 하고 박자가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특히 엄지 수법으로 미를 연주한 후 검지 수법으로 레를 연주할 때 엄지로 뜯었던 5번 줄미를 살짝 막아 연주하면 더욱 깔끔한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방금 살펴본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연주하면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4마디씩 끊어서 해볼게요.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9마디부터 12마디까지입니다. 13마디부터 마지막 16마디입니다. 잘 하셨어요. 비슷한 가락들이 반복되면서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같이 연주해요. 한번더 연주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연주해 볼 텐데요. 선생님의 연주를 먼저 감상할게요. 그러는 동안에 잠시 자세를 풀고 뻐근해진 몸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 방금 들은 속도의 홀로아리랑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법 홀로아리랑을 잘 연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야금 연주 없이 장구장단에만 연주해 볼게요. 내 가야금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연주해 주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튕김수법과 연튕김수법을 이용하여 세디 따는 표를 표현하고 홀로아리랑을 연주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씩 끊어서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렇게 고고가야금과 함께라면 누구나 쉽고 즐겁게 가야금을 배울 수 있답니다.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멈췄다가 또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연습해주세요. 금세 실력이 될거예요 다음 영상에 또 멋진 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다시 만나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이었습니다.